월지가 무엇을 하는 것인가 죽으면서 나는 잘 살고 갔다 라고 조상덕이 있어서 그런 후원으로 일이 잘 풀린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지금까지 아이엠프로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또이음량으로 세팅되니까 10개에 대해서 특성을 알아보았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일간이 기준이 되면서 일간이 내가 어떤 오행인지 알아보았는데요. 그에 따라서 월지는 어떤 오행으로 구성이 되어졌으며 거기에 따라서 나는 어떤 유형인가 아이엠프로 중에서 어떤 유형인가를 찾아보았습니다. 네, 이것이 어뭐 결국 아이엠프로는 음량 세팅으로 10개가 특징이 나왔는데 월지가 무엇을 하는 것인가 예, 이 월지는 바로 이제 자기가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고유한 에너지 내가 바꿀라야 바꿀 수 없는 그런 특성을 가진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 월지 안에는 내가 바라는 것 살아가고자 하는 방향성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그니까꼭 배움이 아니더라도 부딪히면서 깨달아 나가고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그런 에너지로 보시면 됩니다. 결국 이 월지에 있는 특성 이 특성을 잘 활용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성공했다 라는 말을 할수 있죠. 스스로도 죽으면서 나는 잘 살고 갔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월지에 있는 특성을 잘쓸수 있도록 구성이 된 사람도 있고 좀이 월지에너지가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구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 일간과 월지의 관계를 제외한 나머지 연간, 연지, 월간, 그리고 일지, 시간, 시지 이렇게 여섯 개의 글자가 있는데요. 이 특성의 영향력. 영향력이 바로 내가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이 에너지를 잘쓸수 있나 없나 를확인시켜 줍니다 그래서 좋다 안 좋다 라는 해석이 어 바로 이 월지 에너지를 내가 잘쓸수 있나 이것이 좋은 역할을 하는 그런 에너지고 월지의 특성을 잘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로 좋지 않은 역할을 하는 그런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에 있을 때 월에 있을 때뭐 시에 있을 때에 따라서 해석이 좀 달라지겠죠 연에서 시로 갈때이것 시간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과거 그러니까 조상 때부터의 흔적을 어, 이야기를 해주고 또 시에는 미래 그러니까 나의 자식의 성장의 모습을 시에서 이야기를 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는지 눈치를 채셨죠 예, 이게 제 좋은 역할을 하는 게 연에 있으면 아 나는 조상덕이 있어서 그런 후원으로 일이 잘 풀린다 이런 해석이 나오겠죠 그러면 시에 있으면은 아 나는 자식복이 있다더라 라고 해석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연이나 월, 월간, 연간, 월간 이렇게 위치한 글자가 어, 해석이 좋게 나왔을 때는 뭐 빨리 좀 성공을 한다라고 볼수 있죠. 좀 초년에, 초년에 빨리 성공을 한다라고 볼수 있고 이것이 이제 시에, 시간에 좋은 글자가 있다면 조금 나는 늦게 앞에 고생을 해서 늦게 어, 성공을 이룬다라는 해석도 나오게 됩니다. 예, 그렇다면 이것을 청간과 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청간은 무엇을 나타내는지 지지는 무엇을 나타내는지 여기에 따른 어, 역할이 좀 다릅니다. 예, 청간은 일단 보여지는 것들 그러니까 사회적 활동 에너지를 청간의 기운으로 설명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활동 에너지는 곧 이것이 직업으로 연결이 되고요 지진은 뭐 그렇다고 무관하냐 어, 무관한 건 아니고 이것이좀 역할이 다른데 왜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음, 나무를 생각해 보면 이 나무가 무슨 나무냐 라고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면서 나무 이름을 맞추시나요 뭐 뿌리를 막 해가지고 뿌리의 모습을 보고 나무 이름을 맞추지는 않죠 뭐 전문가들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우리는 나무의 그 열매를 보면 금방 나무를 알아맞힐 수가 있고 또는 그 나무의 잎과 뭐 꽃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서 아 저건 무슨 나무다 라고 알아맞추게 되죠. 그것이 바로 천간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 뭘할 사람이냐 라는 모습은 천간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천간에 있는 어 글자 천간에 있는 특성들이 바로 자기의 직업으로 잡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지는 뿌리 역할이 되겠죠. 뿌리 역할이 되면서 영양 공급이 뿌리를 통해서 되는데 바로 지지가 그런 역할을 담당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영양 공급이 잘 되어야 열매가 잘 맺히겠죠. 아주 풍성하게 그리고 아주 상풍성 있는 그런 열매가 맺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뿌리의 역할이 지지의 역할이 어떤지에 따라서 그정간에 있는 모습을 어느정도 이룰 수 있느냐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와 정간은 역할이 조금 다르지만 사실 굉장히 서로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구조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좀 지지는 좀 실체 실체라는 개념도 있고요 청간은 좀 이미지 상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미지 상 이것은 청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처음 봤을 때, 어, 첫인상, 이미지, 이런 것들은 천간의 모습이라고 볼수 있고, 이제 지지에 있는 에너지들이 실체, 관계를 하면서, 접촉을 하면서 느껴지고, 서로 부딪히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지지의 에너지를 통해서 일어난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천간이 좋은 구도가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뭐, 직업도 조금, 남들한테 명함을 잘 내밀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가졌다라고 볼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는 지지가 어느, 어떻게 받쳐주는지에 따라서 다를 것이고 또 지지에 굉장히 구도가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청가는 별로 구도가 어, 그닥, 뭐, 쓰임이 좋지 않지만, 지지가 굉장히 배열도 좋고, 그 에너지의 호환성이 좋은 그런 구도를 가진 사람은, 어, 번듯하게 남한테 내가 명함을 내밀면서, 뭐, 이런, 이런, 사, 이런,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런 일을 한다. 라고 하기는 좀 부족하지만, 굉장히 삶이 편안하고, 그리고 이제 삶 자체가, 내가 피부로 느껴지는 삶 자체가 풍성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 예전에는 그 뭐, 조선시대나 그 이전에는 사실 청간 위주로 그 사람이 무엇을 한 사람이냐 뭐 정성을 한 사람이냐 어, 어떤 직이 어떤 벼슬을 했냐 몇품 했냐 이렇게 해서 그, 정관 위주로 해석이 이루어졌다면, 어, 지금 시대에는 사실 지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모양새만 이 그럴듯한 것보다 실속 있는 생활이 더 중요하죠. 내가 사회적으로 무엇, 뭐, 무엇이다, 내가 어떤 사람이다, 라는 것보다 실제로 가족 관계가 행복하고 또, 어, 즐거운 일상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더, 어, 개인적인 행복이 더 중요시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지지 구성도가 어쩌면 더좀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여기서 이제 과거에서 미래로의 어떤 개념을 한번 정리해 보시고, 청간과 지지에 따른 그 차이점, 해석의 차이점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어떻게 그러면 적용을 시키는지 이것을 또 계속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